스크린포트리스 10번째 도착했습니다 이스크린포트리스 x 는 이제 11월 14일까지 진행이 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을 깰수 있는거는 11월 1 4일까지예요 수능 바로 전까지죠? <웃음> 자 그리고 별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커뮤니티 맵이 다섯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카우드럼, 브랩스톤 몬스터 베시 슬래셔, 앤컬스포 라는 이 다섯가지 맵이 추가되는데 굉장히 맵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케이스 케이스 추가 됐고요 그리고 워페이트 케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제 커스튬이고 아래 거는 스킨이죠 스킨 그리고 이제 벨브에서 직접 만든 공식 도발 두 개가 생겼습니다 펜저펜츠라는 솔저의 탱크 도발이랑 스카웃의 스쿠티 스카우시 스쿠시라는 이제 스카웃이 스쿠터를 에이, 스쿠터를 타는 도발이 생겼어요 그리고 둘 다? 새로운 보이스라인입니다 이게 왜 이게 몇년 만에 보이스라인이야 새로운 보이스라인 어? 그전까지는 예전에 녹음해둔 거 계속 우려먹다가 이제야 스키밤 그 어버드 막포나 뭐 그런 데서 이제 막 트롤링을 했었잖아요. 드디어 고쳐졌습니다. 드디어 범퍼카 미니게임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대요. 그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나봐요. 근데 그걸 고쳤다고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매치에서 했었던 메달들이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별로 볼건 없어요. 내 말은 그냥 메달이 추가됐다고요. 아니 그걸 또 굳이 따지고 있어요. 이거 언제나 이거 팀오부터 해시. 아니란 건 나도 다 당연히 알죠.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목소리> 게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함께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글린 플루너 업데이트 나왔던 컨트랙커를 여시면은 새로운 이 할로윈이라는 폴더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스퀸 포트리스라는 이거를 먼저 하셔야지 이제 나머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달성하시면은 별이 얻어집니다. 이 별로 하나씩 이걸 열 수가 있어요. 이 미션들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빨리 쉽게 깰수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미션을 돌려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크림포트에서 이 처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모아라요. 그래서 총 100점을 모으시면은 깰 수가 있는데, 서를 하나 모을 때마다 2 포인트를 얻어요. 이 많은 책들 영혼 50개만 얻어도 이 미션은 깰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부가 점수, 이거 추가 점인데요. 크럼킨 캐. 적을 죽이다 보면은 어떤 호박을 떨굴 거예요. 그 호박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치가 생기고 어디가? 어디 가려고? 안돼. 내 거야. 적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포인트를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15개를, 15번을 죽이면은, 별, 열, 아, 이러 별을 하나 얻으실 수있고요 여기 펌킨범 킬도 있어요. 이거는 맵에 랜덤으로 생기는 호박 폭탄이 있는데, 폭탄 주변에 있는 적을, 이 폭탄을 터트려서 죽이면은, 이게 1킬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폭탄으로 터트리시면 죽어요. 애들이. 그래서 총 3번을 죽이면은, 별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전부 총합으로 해가지고 100점이 되는 거니까, 이거 금방 킬수 있어요. 이첫 번째 거. 별세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이, h o r s e l 스 s s h 은 그거예요.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말도 없고, 머리도 없는, 기만병입니다. 굳이 처음부터 뚜껍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막타만 치시면 돼요. 할로윈에서 이제 여기서, 어, 맨매너에서 깨치고 있습니다. 이 모노킬러스도 이제 보스 몹이에요. 중간 보스급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죽어가는 그 타이밍에 막타만 치면은 킬 한게 됩니다. 헬로에서 아이어덕트라는 맵크를 끼칠 수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라즈무스는 레이크사이드가 헬로윈 버전인 보스포트에서 이제 메라즈무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맵들은 다 하나하나 읊고, 읊고 가긴 좀 힘드니까 영어를 알려드릴게요. 영어를 이거 똑같이 이거 영혼 모으기고요. 컬렉트 울하면 영웅 모으기에요. 그리고 컬렉트 할로윈 펌킨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럼킨입니다. 어... 펌킨 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그 펌킨 밤으로 사람을 죽이면 돼요. 그리고 오피셜 맵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첫째로 이 하베스트 이벤트에서 이세 번째 거만 약간 다르거든요. 이세 번째 거는 겁에 질린 적을 죽이면 돼요. 열 번. 이제 여기서는 범퍼카가 있는 맵인데요. 범퍼카를 타다 보면 떨어져서 죽잖아요. 죽어서 유령이 된 아군들을 살리시면 됩니다. 총3 0번 살리시면 돼요. 맨얼 아까 처음 에봤던그 말도 없고 머리도 없는 기만병 김한병 있죠? 기만병이 가끔씩 여러분만 쫓을 때가 있어요 기만병이 당신을 쫓고 있으니까 근접무기로 적을 쳐서 술레를 넘겨주세요 라는 말이 떠요 적한테 밀리무기를 쳐가지고 술례를 넘겨주면 됩니다 총 6번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점 점령 중인 적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아이슬랜드는 루트 라일랜드는 어디냐면 여기서 이 모노큘러스를 죽이게 되면 어떤 포털로 들어가지게 되는데 포털을 타면은 하면서 탈출하시면 돼요 총 13번 보스포트에서 이제 메라지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냥 머리에 폭탄이 생겨가지고 공격을 못한 상태가 돼요 그때 메라지무스한테 다가가면은 폭탄이 터지면서 메라지무스가 기절을 하거든요? 왜또 나야 어디있어으아 그걸총1 2번 시키.. 열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컬 아이슬랜드 이제 메라스무스를 죽이면 나오는 그.. 땅에서 살아남으셔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들어갑시다 음. 그러면 이걸 총3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전 이로써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게임을 잡아보도록 하죠